순대 순대 싸우래 순대 아니야 고기 고기 퀄러티 괜찮아 <웃음> 그지 어? 고기 퀄러티 양도 많아 오 고기 양이 많네 그지 아니 고기가 그냥 이게 잡고기가 아닌 느낌이야 어 여기 진짜 맛집인가 보네 야, 대박. 오, 국물 맛있는데? <웃음> 어? 오, 국물 맛있는데, 여기? 야, 난, 근데 웬만하면 이런 체인점은 잘안 올리는데, 오, 이집 진짜 맛있는데? 이건 체인이면 원, 거기 봐. 원래 오리지널 식당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일단 보면, 이거 백김치 같은 거 열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깍두기 김치, 새우젓에 파하고 고추가 있고, 그 다음에 양파, 쌈장.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뭐라 그러지? 다 되긴 일본말이래매 양념장? 모르겠다. 아무튼. 오, 퀄리티가 좋네. 8,000원. 야, 요즘에는 이런 체인점이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그지?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나봐. 음. 어때? 고기 어때? 고기 퀄리티 너무 좋지? 음. 아니 고기도 이게 진짜 여기도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고기가 아니 진짜 무슨 뭐 일반 뭐라그래냐? 좀 부위 좋은 고기를 썰어서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그냥 뭘고기 눌러, 눌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여기 맛집 인정 아어디지 고향 스타필드 바로 뒤에 있는 여기 아파트 이름이 뭐야? 이 편한 세상 어이 편한 세상에 있는 1층에 있는 식당이에요 진짜 맛있어. 진짜 티가 좋은 음. 미나 순어진이약조조틀리잖잖아 음. 느낌 틀있어아깍두기어 아, 맛있어. 진어진올린 <�ienen> <목소리가> 진짜 대박 맛집이야이이스타타일좋좋하하는나 아, 음. 아니 아, 다 맛있지. 거기도 맛있고, 우리 동네 맛집도 맛있고, 맛있는데, 왜 사람이 기대를 안 하다가, 응? 예상치 못하게 퀄리티가 있는 걸 발견하면 기분이 좋잖아. 좀 약간 그런 가산점이 있는 것 같긴 해도, 근데 이 집은 진짜 맛있어, 깔끔해. 약간 돼지 잡내,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전혀 거부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거기보다 고기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 같은 고양이인데 음. 아, 괜히 좀또 일상 까는 것 같다 그냥 뭐 솔직하게 하는 거지 음. 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와 여기 예상 외로 기대감 없이 그냥 배고파서 저녁에 들어온 덴데 너무 맛있네요 다 먹었어요 이거 밥 남은 거는 지금 제가 아까 사진을 하나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래서 밥을 좀 남겼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쌈장이에 쌈장 쌈장이 되게 크리미하게 하얀색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일반 쌈장이랑은 살짝 예, 맛이 좀 틀려요 더 부드러워요 좀덜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백김치도 맛있었고 깍두기도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다대긴 일본말이고 뭐 양념장 그 양념장도 뭐 이게 뭐 간이 된 양념장은 아닌데 그냥 그 순댓국밥을 그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칼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양념장 이것도 좋았어요 이 집에 싸우고 싶어 꼭 그릴 때마다 조금씩 넣어 먹게 버리긴 아깝다 새우젓도 맛있었고 잘 먹었어요 옥는 어땠어? 자, 응. 어, 지금 솔직히 얘기하는 거니까 어, 맛있긴 한데 <웃음> 응. 내가 지금 내가 항상 고향국을 자주 왔는데 여기서 응. 오면은 여기 오면 네. 항상 조금씩 냉겨 네. 왜? 그렇게 되네 네. 나는 러니까 내가 약간 이게 안좋아하는 고기가? 느끼지좀 느낌, 있나 봐아 배가 불렀네 <웃음> 아이 맛있는 집을 평을 저렇게 하다니 <웃음> 아주 배가 불렀어 <웃음> 나는 너무 맛있었어. 아니 근데 어, 어. 우리 점심을 어. 늦게 먹었잖아그 어. 영향이 좀 있는 것같아뭐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근데, 근데 진짜... 나는 워낙 내가 옥자보단 더 빨리 배고픈 성격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어, 나는 이집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니, 우리 아, 그 점심을 4시, 4시 40분에 먹고 5시간이나 지났잖아. 5시간이면 나는 나... 멀었잖아 어, 난 4시간마다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옥자는 나는... 한 8시간? 8시간? 하루에 두끼 먹는 다며 먹고 두퀴먹고 두퀴먹는데 보통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삐쩍마르고 없어보이는거야 관리하는몸이야 뭘 관리야 관리는 나처럼 해야지 네. 김종훈 이 몸을 유지하는게 쉬운줄 알아?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내몸 유지하기도 힘들어 <웃음> 빼기가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 아무튼 여기 스타필드고향스타필드 스타필드 뒤에 바로 검, 뒤, 뒤에 있는 건물 고향, 어, 이 편한 세상 아파트 1층에 고향, 어, 얼큰 순대국. 이름은 얼큰 순대국인데, 지금 저희가 시킨 거는 그냥 일반, 무슨 순대국이라고 하지? 어, 담백한 순대국. 8,000원 짜리고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옥자는 그냥 뭐 그랬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잘 먹습니다. 빠이. 저는 음식을 먹고 맛이 있으면 여기 사장님한테 꼭 얘기를 하고 가요.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식당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수고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고향 스타필드 뒤쪽이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순대밥집이 있어요. 고향옥 얼큰 순대국 삼성 지영점 전화번호 저기 위에 있고요. 아 저기 뭐 대파 얼 장이라고 저걸 파는구나 또.